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밤이네요. 낮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실장님과 함께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모델하우스를 다녀왔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유튜브 구독자분을 길가에서 제 목소리만 듣고도 <웃음> 초롱소장 아니냐는 인사 얘기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놀라웠기도 하고 참 책임감도 느꼈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었 오늘은 아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이제 일반 분양 청약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훑어 볼 텐데요 어 이제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한 순서를 훑어볼 차례가 되었네요. 어 먼저 그 전에 특별공급에도 청약통장은 다 갖추고 계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무수택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평생에 한번설수 있다는 그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이 되십니다. 먼저 크기별로 청약통장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보통 요정도까지를 일반 분양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죠. 부산은 3 0 0만원이고요그 다음에 102제곱미터 이하까지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1000만원, 그리고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게 1500만원인데요. 여기 이제 기타 1순위로 넣을 수 있는 인근 도시의 그 청약통장은 울산은 250, 경남은 200만원, 그리고 그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135제곱미터는 7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모든 면적에 울산은 1000만 원, 경상남도는 500만 원만 적립을 해두시면 전 평형에 청약이 다 가능한 그런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청약 예금이든 청약 부금이든, 어그 다음에 청약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든 통장을 가입하신 기간이 부산처럼 비규제 지역은 기본적으로 6개월은 다 경과를 해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었던 지역 부산에는 해수동 그다음에 뭐 남진면, 기상군의 일광면도 아마 그게 해당인가 모르겠습니다. 요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부산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되어 있어야지만이, 당의 지역 1순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공으로 보통 청약을 하는 그 종류가, 일반 특공에 기관 추천을 받아서 하는 일반 특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부모 이렇게 그 특공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요. 어 우선 여기 나와있는 순서대로 어 먼저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자세히 한번 어 짚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다자녀 특공은 보시면 어 여기 나와있죠. 현재 부산에 거주하거나 울산 광역시 및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기본적인 자격 대상자입니다 이게 다자녀 특공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이 19세 미만의 이제 어떤 그런 자녀를 3명을 둬야 되는데 그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이 되네요 그죠 어, 아까 여기에 부산광역시에 거주 울산 경남에 거주 요거는 청약을 하는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해야 하고에 여기에 거주하는 청약자가 만 19세 미만의 요런어 자녀를 둔, 그런 사람이 다 자녀 특공에 넣을 수 있는데, 대화도 이제 자녀 숫자에 포함이 되고,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는 그 청약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대 구성원이라 하면, 세대수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죠? 통장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 돼야 되고요 아까 면적별 그 금액을 다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 현재 세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명 이상의 자녀 중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미성년자임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데 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떼 넣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는 태아도 그 포함이 되지만 입양한 자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을 그 서류를 이제 어, 증명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입주시까지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 모집공고일날 하루 잠시 입양했다가 그 뒷날 당첨됐다고 모지르게 그냥 도로 나가 이렇게 하면 그냥 집중고 뺏든다 이 말입니다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입양은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에는 부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특공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네요. 그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가 있거든요. 밑에 그 표에 의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겠죠. 그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동일한 점수로 경쟁자가 많을 때는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이게 먼저 하나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자녀 수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신청하는 그 세대주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런 분한테 또 우선 순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하므로 1세대 1주택 입니다 신청자 세대주는 집이 없는데 사모님 명의로 집이 있다 안된다 뜻입니다 세대 내에 두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모집 공고문을 차근차근 훑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세대 내두 명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다자녀로는 아내든 뭐 남편이든 한 사람만 신청해가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뜻인지 두명 동시에 신청 안되네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배점은요 오늘은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미성년 자녀의 자녀 수에 대한 총 배점은 40점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최대 5명이다. 그러면 40점이 주어지고요. 한 명당 5점이네요. 네 명은 35점, 총 100점이 만점이고요. 이다 자녀 특공은 미성년자가 3 명이면 30점. 그러니까 세 명까지는 1인당 10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명째부터는 한 명당 5점씩 그래 늘어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까 태아 입양아, 그다음에 재혼인 경우에는 뭐, 전 남편, 뭐, 전아내 그런 자녀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경우만 이렇게 배점을 받으면서 숫자에 카운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성년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자녀. 어, 미성년자 이대더 어린 나이. 영유아 자녀는 자녀 중 영유아가 3명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15점이 주어지고요. 영유아가 2명이면 10점, 영유아가 1명이면 5점 이렇게 주어지네요. 음, 영유아 역시 태아, 입양아, 전혼, 자녀 다 포함을 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입니다. 만 6세 미만. 만 6세 미만에 이렇게 자녀를 둔 그런 분은 신혼 희망타운에 이렇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그런 걸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지원을 받은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영유아 자녀는 요 15점이 또 이렇게 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성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5점이 있는데 3세대 이상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뭐 손자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에 5점이 주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한 부모 어뭐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일 경우에도 5점이 더 추가로 또 지어, 주어집니다. 공급 신청자와 직계 존속. 어, 어 요거는 위에 이제 부모님이겠죠. 공급 신청자가 나라고 기준을 할때내 네 부모님 어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다 포함을 해요. 근데 무주택자로 한정을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는 요, 요 3세대에게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의 등재 어, 요거 때문에 제가 요 최근에 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전화를 몇 통을 받았었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어, 지금, 뭐, 세대, 그, 부양가족에 넣을라 한다. 이렇게 서나 왔는데, 주민등록 합한 지 3년 이상 되셨나요? 여쭤봤더니, 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뭐, 요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부양가족에 넣으면 부적격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은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자녀를 그냥 혼자서 키우는 그런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요 조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부모고 5년 이상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5점을 주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수택기간에 2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무수택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는 10점 5년에서 10점은 15점 그리고 10년 이상은 20점이 주어지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자녀는 그야말로 미성년 자녀를 가장 배점을 높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점수가 무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다 이런 분한테 또 다자녀 특별 공급은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입니다. 그죠?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아까 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한다고 라 되어 있어요. 이 무주택기간은 어, 신청하는 사람, 청약하는 사람의 무주택기간을 계산을 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안에 깔리게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자가 성년, 성년이라 하면 만 19세 이상이죠. 미성년자가 어, 혼인을 한 경우, 고등학교 때 그냥 결혼을 해서 고3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 19세가 안 돼도 어른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게 청약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을 하되 이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내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집을 가진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 집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된 날부터 된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대요. 집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은 가산을 하는데 중간에 집이 있었다 하면 집에 있었던 기간은다 빼고 그리고 집 마지막 팔은 그 뒷날 무주택 된날그 어, 날을 또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친대요. 음. 집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무주택 된날 그날부터의 기간만 포함을 해서 1년에서 5년 미만이면 10점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15점 10년 이상이면 20점의 점수를 준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시도 거주 15점의 점수가 있는데요. 어, 공급신청자가 청년자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뜨문뜨문이 아니고요. 계속하여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산정을 하는데 어,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요 그 다음 도는 도 특별자치 도 기준이고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라고 합니다 이건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니까 부산에 1년 이상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5년 미만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5점 5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에 살은 그냥 토백이다 10점 평생 그냥 부산에서 뼈를 묻고 살고 있다. 10년 이상이겠죠. 그러면 15점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그 통장에 가입한 기간에 점수도 5점이 있는데요. 이 점수는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만이 올랑 5점을 주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입니다. 그 현재 10, 10년 이상 가입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예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답니다. 변경을 해놨어도 처음 가입한 그날부터 그 기간으로 치 준다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자녀수,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이었던 숫자 그리고 자녀가 3명이 있되 6살 미만에, 만1 6세 미만에 자녀가 많으면 굉장히 점수가 높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면 이 다자녀 특공에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주위에 적어놓은 글이 또 여기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훑을 건데요. 어, 보면 아까 1번, 2번, 1번, 2번이 뭐였냐 했더니 1번, 2번. 1번, 2번이 뭐였죠? 먼저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 관계서로 확인. 아, 아까 전혼자녀 뭐 이런 확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운데 숫자가 대적있었던것 같아요. <웃음> 주민등록등록표나, 어,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어, 되어 있으면, 있으면, 증명서로 확인, 갈로가 하도 많은 거 헷갈립니다. 그냥 그렇게 확인한대요. <웃음> 어, 어, 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니한 공급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그러니까 주소를 어, 뭐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안돼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되면 그 자녀를 봐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 아까 1번 2번이 거네요 1번은 미성년자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이게 1번 2번이고요 3번 3번이 세대구성이거든요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세대구성과 무주택 그, 기간. 그 기간은요 기간 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을 할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이렇게 한대요 4번 5번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뭐 서류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확인한답니다 이기까지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해 다 되십니까? 간단하죠? 자녀 많고 무주택 기간 길고 자녀 어리고 이러면 아, 그냥 당첨 확률이 많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 면적별로 85까지는 300만원, 102제곱미터까지는 600만원, 전평형은 1000만원 1000만 이상의 어, 통장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요. 어, 그 다음에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어떤 특별공급이든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려고 하면 3년 이상 주민등록이 합해져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 또 집이 없어야 이렇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네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훑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요 밑에 가장 숫자도 많이 배정이 되고 경쟁률도 또 가장 세기 쉬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또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약 잘 하셨죠?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뭐집 예쁘게 잘지어놨더라고요 당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6개월 지나기 전에 그냥 피좀 적당히 좀 사다 싶어서 해놔 놓으면 정상거래가 6개월 뒤에 정상피로 실거래 신고할 때저설로표가 납니다. 전매제한기간 안에 거래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잘못하시가 낭패당하시지 마시고 FM대로 거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